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가지 모델링 프로그램을 한 번씩 다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내가 실무에 나갔을 때이 어설프게 배운 이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과연 쓸 수는 있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과연 스케치업 뭐 라이노 그리고 3D 맥스 레빗 정말 뭐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실무에 갔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긴 할까 일단 어 저는 아파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외주의 cg를 거의 다 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모델링 프로그램 설계만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스케치업과 루미온으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라이노나 뭐 맥스, 레빗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실무에서는 저는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인가 매, 매년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버전이 나오고 비싼 돈을 들여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실무에서 과연 실용적으로 쓰이기는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궁금증이 사실 실무에 와서도 저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가 아틀리에도 아니고 그리고 대형 사무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검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갖고 살아가던 와중에 흥미로운 제안 하나가 들어옵니다 제가 유튜브 생활이 벌써 4년차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채널 광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제가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이 건축 교육에 대한 의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를 의뢰 받다 보니까 어, 제가 그냥 대충 알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게 어떤 분야를 다루는 교육업체인지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모델링과 렌더링 관련 업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흥미롭게 발견했던 단어가 바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입에도 잘안 붙잖아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 바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데이터 기반의 자료들 그리고 그거를 다룰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기술이죠 그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디자인을 더 쉽게 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게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케치업과 캐드 문화 이거를 지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스케치업과 캐드의 뭐 XI 캐드라든가 루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어, 우리가 컴퓨터 기술 그러니까 스케치업과 캐드를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사실은 그 기반의 원초적인 그 스케치업과 캐드는 컴퓨터를 활용할 뿐 사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클릭하고 하나하나 그려야 되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 기법이죠 고생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도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식 그리고 좀더 유기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좀더 파고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의 요소가 뭘까요? 점선면이죠 그리고 플러스 색깔 점선면과 색상을 활용해서 그거를 디자인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 디자인을 쉽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고생한 걸 직접 재고 각도 재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걸 도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디자인을 쉽게 하자는 거죠 사실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결국엔 BIM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라이노 이런 프로그램들인 거죠 이런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업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계적으로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SOM 그리고 자아디드 정말 비정형의 끝이죠 자아디드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림 그리고 이렇게 대형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대형 사무소에서 실무로서 사용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이제는 그쪽으로 여러가지 디자인 방향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실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진짜 실무진들이 가르치는 디자인 업체였다라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 스킬이라든가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아 제가 학창시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궁금해했을 만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 이런 부분에서 실무에서 쓰이고 있구나 그런 확신 작은 실마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기뻤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굉장히 지금 3년차가 된 입장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작가 정신을 가진 디자이너로서 갈 것인가 아니면 좀더큰 규모에서 더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좀더 건축시장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모하고 또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대형 사무소로 갈 것인가. 저도 이 갈래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학생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지금 학생 입장에서 더욱더 많은 렌더링 프로그램과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실 텐데 실무에 갔을 때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괴리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발달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스케치업과 캐드가 망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서 캐드도 스케치업도 모델링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다 발달하게 될 거란 거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설계 방식 또한 디자인을 하는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점점 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어, 발맞춰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실무에서 하는 궁금증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궁금증들을 해결해줄수 있는 모범 답안이 필요할 때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다는 얘기죠. 저도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좀 해보니까 다른 실무에 있는 친구들도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흥미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니까 벌써 강렬하게 첫 페이지가 되어있죠 당신의 상상을 실현하세요 고고한 건축은 미리 디자이너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맞춘 강의가 아니라 앞으로 건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또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사이트인 걸알수 있습니다 고고한 건축만의 장점 첫 번째 월드클래스 강사진 마스터 클래스의 강사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단연간의 실물을 통해 검증된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들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꿈꾸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OM 그리고 자아디드 우리나라의 정님 이게 이름만 돼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실무를 하고 계신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강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입문 중급 고급으로 단편화된 강의 대신 입문에서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가르쳐줍니다 입문자에서 시작까지 멘토님들의 실전 워크플로우 비법까지 한 번에 마스터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보세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입문, 뭐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델링의 전반적인 걸한 번에 가르쳐 드리고 무엇보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킬 그리고 워크플로우라고 했던 그 업무 방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실무를 진짜 배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세 번째는 실무, 취업을 위한 마이크로 학위 수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같은 학위들은 요즘과 같은 다변화 차별화 시대에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고고한 건축의 마스터 클래스는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을 보증하는 수료증과 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되는 로드맵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말했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제는 4차 산업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교육업체라는 면에서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말 그대로 광고예요 광고는 광고로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가격이 이제 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 3개월로 분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디자이너로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해드렸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BIM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내용들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수업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도 많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비주얼리제이션 효율적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이 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이걸 시각화하고 또 렌더링하고 또 어떻게 설명하고 막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뭐 이제 번들로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고고한 건축 회원님들이 속해 있는 곳인데, 뭐, 하버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네. AA도 보이고요. 네. SOM.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 맞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러분, 고고한 건축에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질문을 받으면, 그거를 고고한 건축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언제든 찾아서 실제 궁금했던 부분을 영상화된 걸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TA 시스템이에요 TA 시스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커뮤니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작업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 이고고한건축에서 어,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그 작업물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다이렉트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없는 막 유튜브에 영어로 막 이런 것들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설명받던 거를 이제는 친절하게 우리 언어로 설명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사이트에 그냥 놀러 가보시고 또 고고한 건축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뭐 리뷰도 있고요 뭐 굉장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시간 나실 때아 현찬학트 우리 현찬학트님 광고 들어오셨네 한번 구경 가 드려야겠네 뭐 그냥 이렇게 저를 보고 그냥 선심 쓰듯이 한번 구경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웃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희망을 봤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어, 이직을 준비하거나 또 새로운 기회들을 준비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노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레스 오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계도 좀 배워보고 싶고 학생 때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도 나중에 이제 돈을 버니까 <웃음> 제가 원할 때 언제든 이 강의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 계획이고요 여러분들도 학생일 때 무료로 프로그램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누리세요 네, 그때 배워놓으시면 학생일 때여유로때 조금 투자해서 배워보시면 나중에 실무 갔을 때도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어, 답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